오늘의 영상일기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뭐 일단 지금은 어제 파이널 테스트가 있고 하루가 지나고 딱 자고 일어난 상태인데 사실 어제 조금 데뷔해줘도 결정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아일랜드 에서 파트 1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는 거여가지고 그동안 조금 했던 거랑은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던 거 같아서 뭐 어제는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 같았다 음 그리고 뭔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더 기억에 남기도 했고 그냥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제 파트 2도 오게 되고 계속 이제 몇번 테스트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 데뷔 조회에 들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겼던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이 자리까지올수 있게 된게 아닌가 싶고 원래 그동안 글로벌 투표로는 1등을 많이 그냥 해왔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6등 안에 들지 못하긴 했는, 했지만 그래도 전에는 한 번도 이제 받지 못했던 프로듀서의 평가 때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. 음 사실 프로듀서 평가로 이렇게 마지막에 극적으로 데뷔를 할 줄은 조금 통각을 못하고 있었는데, 이렇게 또 갑자기 극적으로 대회를 하니까 뭔가 조금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거라 그런지 더 좋게도 한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들어온 게 생각보다 조금 좀임팩트 있고 마지막이라는 타이틀이 좀더 좋은 그거지 않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다 뭐 앞으로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지키면서 내가 진짜 왜뭐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 뭐 때문에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지 이런 마인드를 계속 되새기면서 하면 나 포함해서 우리 일곱 명이 엄청 잘해가지고 계속 성장 단계를 밟아가면 정말 좋은 아티스트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. 오늘 이렇게 선우의 영상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다